이게면 아아아아아아똥 마려 아아아 급똥 아아 아, 여러분 죄송해요 유튜브 찍고 있는데 갑자기 똥이 마려워서 아실례좀아야야너 지금 야 로블록스 찍을 시간이야 너똥 싸면 안돼 빨리 아, 아, 못 참았어. 야, 야, 어 잠만잠 미안 야너너 피똥 샀어 아니 내 똥은 레인보우 똥이야 색깔이 변하거든. <웃음> 아야나 잠깐만 아 잠깐만 나아나 아, 나 이제 나아 어... <웃음> 어? 미호야. 아 지금 유튜브 친구들이 보고 있는 똥싸도 되는 건가 우리 괜찮은 건가? 아이 괜찮아 내가 여기 똥을 모아놓고 있었어. <웃음> 아. 어. 야, 밥 먹고 있는 분들은 이 영상을 꺼 주셔도 괜찮습니다. <웃음> 아 우리 이왕 이렇게 된거 유튜브 촬영 똥 싸는 거 올리자 어유 <웃음> <웃음> 어, 싫어요 <웃음> 2천만 개 찍힐 것 같은데 여러분들 오늘은 유튜브로 유튜브 촬영으로 똥 싸는 거 올려보도록 할게요 미호야 가봐 가봐야 촬영해줄게 알았어 자 오케이 오케이 이거 유튜브 시청률이 보는 거니까 활짝 웃으면서 어똥싸 주시길 바래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니. <웃음> 아, 아 더러워 <웃음> 인유맨 유튜브 구독자 아 여러분들 아 좋아요 아야 여기로 떨어지잖아 좀 정확히 좀어 여밀아 너 밑에 똥밭이야 아 진짜 야나 이거 못하겠어 오늘 유튜브 오늘 올리지 말까 그냥 나 너무 나 비위가 좀 약한가 봐와 얘들아 이건 또 뭐야 이거 야 이거 이거 모아가지고 날려버리는 거 같은데? 어, 내 폭탄통! <웃음> 야 여기다가 막내 폭탄통 쐈어! 난리 싸. 깨! 여기다가, 여기다가 싸, 싸, 싸 싸. 야! 난리 안면 어떡해! 야 다시 다시 다시 우리 엄청 많이 모은 다음에 가득 채운 다음에 <웃음> 날려버리자 <웃음> 야 수치심 느껴서 옆에서 구경 깜짝 있어! 야, 우리를 마주 동물원에 있는 동물처럼 보고 있어 오케이, 오케이. 이제 한번 날려, 내가, 리아 저기 서 있어봐. 반대편에. 저기. 네 얼굴에. <웃음> 어, 리아야, 거기 서 있어. 이거 누르면 가는 거지. 간다. 여기 똥을 많이 모았습니다. 저기 세 명의 똥을 모아서. 자, 한마음으로 모아서 발사! 짜잔. 어, 발사!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 오, 날라갔어. 저까지 가네. 너무 멀리 간다 너무 멀리 간다 와 근데 우리 똥 보면서 모두 가신기써 우와 이러고 있어 <웃음> <웃음> 여민야 밑에 있어 내가 똥 싸고 내려줄게 와 이건 뭐야? 내가 똥 싸일게 아았 볼게 와 이거 똥 싸면 이게 불러 떨어지는 건가 봐와똥 미끄럼틀 어. 어? 어? 리아가 지금 똥 쓰는 곳 안에 들어갔었어. 아, 야, 리아 한번 해봐. 응. 와, 내 복통, 내 똥은 폭탄 똥이야. 와, 똥이 애들아 이게 굴러 막 떨어져. 와, 리아 똥이다 누가봐 리아 똥. 와, 여배나 응. 엉덩이가 멈추잖아. 아. 야, 거기서 또 싸긴 할 거야. 내가 여기 막을 거거든. 언더. <웃음> 야, 야, 리아 얼굴 어. 위에다 싸는 거야? 어, 리아 이제 빠져나오지 못해. 내가 다싸 끝까지 말이야. 그야, 그야. 리아가 그냥 똥처럼 생기긴 했다. 너, 너 알고 보면 미호의 똥이 아닐까? 경체가 무슨 소리야? 이거를 <웃음> 먹어. <웃음> 야, 이건 뭐야? 와. 여민아 밑에서 아 하고 있어 <웃음> 진짜로 <있어. 웃음> 와아 하고 있으니까 여민아야 이렇게 팽이처럼 굴러 굴러 굴러 굴러 굴러 떨어지면서 이 가운데로 와여민이는 내가 특별히 발을 줄게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여민이는 행복하겠다 고맨들의 똥을 받을 수 있어서 말이야 야 야 행복해! <웃음> 응가비가 내려와! 진짜, 진짜 오늘 밥못 먹을 거 같아! 이거 이거 봐봐! 와 어? 도미노 똥이다! 간다! 아, 아 이거 아, 보니까 이렇게 모아가지고한 번에 내리는 거네요. 모아봐 모아봐 많이 많이 많이 오케이 어, 나 똥을 좀 잘못 산거 같다. 얘들아 미안. 내 폭탄똥이 재물이 되어야겠다. 똥이. 아! 도대체 뭘 먹었길래 그게 똥이 그렇게 막 터져? 나 아이, 콜라. 내 똥이 아, 자꾸 튕겨 나가. 너너 <웃음> <넌> 어제 젤리 <웃음> <재림 웃음> 먹었구나? <웃음> 아 그런가 봐. 내릴까? 오케이 오케이 한번 내가 아래서 지켜볼게. 자 우리 똥이 잘 내려가는지 안 내려가는지 보자고 가자 가자 가자 <웃음> 내릴게. 어 내려. 오, 초콜릿들이봐 내려간다 우와 우와 우와, <웃음> 우와. 똥이 막내려와 우와 아 으아. 으아. 으아. 으아. 으아. 으아. 으아. 으아. 아 자 그리고 애들아 또 다른 게임이 있다는데 그 게임도 한번 해보러 갈래? 잠깐만 여맨아너 어? 가기 전에 마시는 거한잔 해야지 <웃음> 다른 게임도 알아봐자 아. 아. 이렇게 그냥 싸는 게임이야 애들아 이렇게 와. 해서 똥 싸서 하늘도 날수 있을걸? 이렇게 와 진짜네? 어허허 <웃음> 허! 이게 무슨 나.. 나.. 나 너무 힘들어 <웃음> 와 이거 근데 그거안네 초콜릿 알지? 그.. 키세스? 그.. 그 초콜릿 같지 않아? 알지 알지 그 그래, 초콜릿 안녕 <웃음> 여매나 그래? 어 안녕? 미호 오늘 밥 먹으러 가기로 했잖아 네, 그래, 밥 먹으러 가자 그래 아 잠깐 여맨아 내가 똥이 굉장히 마려운걸? 어 하지만 화장실을 찾지 못했으니 여기서 쌀거야 <웃음> 어, 야, 야, 야 미호가 <웃음> 글씨를 쓰는 거 같아 하트 하트야 나, 너희들을 위한 <웃음> 나의 마음이야 맘에 <웃음> 드니? 와, 진짜 짱이다. 요맨날 내 엉덩이를 한 번만 봐주겠어? 어. 와. 와. 하지만 한개로 끝낼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. 아. 아이고, 그리고 안기다. 와. 아이고, 그리고 안기다. 어. 와. 내가 너희 너희들을 위해서 글씨 하나 써줄게. A few moments later. 내가 볼 때는 여기 썼어. 바보라고. 이 게임을 만든 사람은 바보일 거야. 어디 이런 게임을 만들 수가 있어? 자 어쨌든 오늘 좀밥먹 식사하시는 분들은 정말 죄송하고요. 어 식사하시는. 이거 한 번만 보고 와. 이게 뭔데? 좋아요. 아 좋아요구나. 엄지. 네, 오늘 또 좋아요 만들어 봤고요 <웃음> 좋아요, 구독하게 <웃음> 해주시고, 음, 밥 드신 분들은 오늘 정말 죄송한 영상 올리, 올려서 정말 <웃음> 죄송한 말씀 밖에 <웃음> 못 드리겠습니다. <웃음> <너무> 죄송합니다. <웃음> 그럼 안녕히 계세요. 뿅. <웃음> <웃음> 구독. 뿅. 좋아요. 안녕